<목소리도>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람이 돼 있잖아 <목소리도> 무슨 일 있냐 아직도 말하기 싫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즘에는 이런 가디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을 3개를 샀습니다 얘기해야돼 <웃음> 기사는 이정도면 됐다 그 문자내용은 뭐예요? k i n k o f middle game strategy. These are going to be new to you. Capablanca played on intuition and his natural gifts. Here's more. w o r g h y s not some courier. No. 저번 주말에 이마트에서 쓱데이 했잖아요 저 자취방 오는 날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약 배송을 시켰어요 원 플러스 원 혜택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크림이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로백틴에서 세일할 때 샀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여기 토너를 되게 잘 써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기초 제품을 궁금해하셔가지고 소개를 하자면 제가 방금 말했던 토너 이건 약간 끈적끈적한 콧물 토너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물토너 같은 느낌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고요. 이 닥터지 크림은 한 두세 달 전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쓰면은 재구매 의향 완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루시브 크림은 이거 되게 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었는데 이거는 그냥 무난했어요. 딱히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개도 번갈아가면서 쓰고 이렇게 토너 하나, 크림 하나 이렇게 바릅니다 아 개가 아니구 a 이거 이거 rr 4게요 안녕하세요 태어입니다 로래 반응이 Him 어떤 게스트 좋아하니까 괜찮형이요 yeah. <놀라> <놀라> <놀라> 어제 정말 뜯고 싶었는데 이 필름이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늘 드디어 뜯습니다저 인스타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좀 어이가 <웃음>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뭐 갈대같이 정말 갈팡질팡 거리다가 이거를 골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사동예약으로 아이폰 프로 퍼시픽블루를 샀었어요 그거 배송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린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산무그린 그래서 갑자기 산무그린을 시켰어요 이 새벽이었는데 그러다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언박싱 영상들을 다 보는데 두 시간 내내 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질리는 거예요 <웃음> 결국에 화이트다! 이래서 화이트를 샀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약간 통조림같이 각져있는 게 어우 진짜 예쁜데요? <웃음> Amen. Mm.